ISTJ가 가볍게 결혼 얘기 먼저 꺼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결혼할 나이가 된 ISTJ는 연애 시작부터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임합니다. 그리고 ISTJ만의 철저하고 복합적인 검증 프로세스를 거칩니다. 이 사람의 개인 신상, 가족, 친구들 가릴 것 없이 자료를 축적한 후 미래에 대한 구상까지 어느 정도 해놓습니다. 이 프로세스를 원만히 통과했다면 때부터 ISTJ는 조금씩 떡밥을 부립니다. 그 떡밥이 노골적일수록 결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결혼 기 ISTJ는 결혼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갖기 때문에 ISTJ가 떡밥을 부릴 때 호응해주면 결혼을 위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시 청해 주시 J. Young Sang Yul Tong Ha ISTJ Yu I Honin Shin Go Hashi Gil Gi One Had Nader ISTJ World Membership A Gib Hashi Mayan Secret Young Sang Bon In Dung Fan Young Sang Vlog ASMR d u n Total Negaji Benefit Yul n e w l i l Suitsub Nader Uchuk s a n Dancard Lul Click Hag Eid Haju s e y o